안녕, 여러분. 재크재크체크기예요 오늘은 용암에서 물고기를 잡아볼 거예요. 용암, 라바에서 낚시를 하려면 라바 낚싯대가 필요해요. 나는 전에 구했는데 샬롯은 아직 못 구했어요. 샬롯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샬롯이 라바 낚싯대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봐요. 자, 그럼 모두 함께 출발! 자, 우리는 지금 일루션 아일랜드에 와 있어요. 화산섬이 화산섬. 이쪽에 오면, 오! 오오이 친구 가 갖고 있다, 그렇지? <목소리> 짜란, 나도 있지? 나란 나도 있지이뭐안온 거야? Hi c h a r l o t t a i r l o t t e Hi Daddy. c h 얼마 안 남지 않았어, 잘 가봐 빨리. 거기 조심해, 거기 어려운데야. 나아굿 <목소리> 점.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빠 나 금방 할게. 오, okay. oh, I don't really like this part. It's so scary. I know. 아빠 옆에 있잖아, 샬 무서울 거 없어. 아빠. 응? But, but your character has to be next to me, so I don't get e d I'm going there, 샬럿. 아빠 금방 <웃음> 가니까 기다려. 오케이. Okay. 아빠가 안 떨어지면 금방 할게. 안돼 떨어지면 안돼. <웃음> That's easy. 아.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오, 아빠 여기 너무 싫어. 응, 여기 했어? 네. 오케이. <웃음> 한 번에 성공했어. 아빠 저거 너무 어려웠거든. 왔다. 왔다 아빠 아빠. 아빠. 여기서디로 가더라? 일로로 일로 왔어? 여기? 일로와 봐. 여기 와 봤어? 여기 가는 거 맞지, 우리? 네. 오, 오, 급조오 와. 왜? 떨어질 뻔했어. I don't like 로 가라는데, 그죠? 오. 여기 들어오면 좀비 사운드 같아? 그래서 무서워? Mm -hmm. 아, 오, 오, 오. 약간 무섭게 하늘. 거...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나 죽었어. 어, 죽어서 어서 리스폰댔어. o v 보여? 사운드? 여기 올수 있었나? Sometimes I feel like I'm being followed.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난다고? 왜? 샬로한번 쌌으면 안 쌓도 돼. 오고 있어, 샬로 화이팅. 조심해, 조심.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글자. 예, 우리 여기까지 왔어. 첫 번째로 어디 가야 되지? 첫 번째 여기 yeah. 가야지. 여기서 이쪽, 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Oh, 이 오케이, 오케 o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서 만났다, 쟤들아. <웃음> 으아! <웃음> 아우, 무서워. <웃음> 떨어지기만 했어. <웃음> 어, 또, 또, 또, 또, 또, 또. 으아! 이거 <웃음> 봐. 이거 어렵다니까. 떠다니는 저걸 만든 거에요. 길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쇼 가게. 이게 없으면 우리 갈 수가 없어. 아빠, 여기 있어. 샬러 낚시하고 있어야지. 어서와아서어어서와아아서아빠오아마그아서롯 <웃음> <샬롯! 알았어>, <웃음> 어, 예, 아서와~ 아천천아천와아천히아서아서서 너좀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점프를 빡빡하니? here. 응, 어서 와. activate. yeah. 고백해도 되고 그냥 마그마에 뛰어들어도 돼. 용암에. 야! Yeah. Yeah. 마지막이다, 그렇지? Mm -hmm. 제 어려운 부분. 잠깐. 션어, 어서 와. Yeah. 다시 다시. 잘할 수 있어, 샬러 Go, let's go. 됐어. 오케이. 끝에서 올라와서 여기 아, 거? 여기 일로. 응. 오케이, go, go, go 여기 살짝 레프트. 됐어. 열러 열러 열러 열로 여기 열러 열러, 잘러 일만자 여기 한번 더. 아. 자자자. 눈떨어지지말로 와. 떨럽네. 떨어졌네. o 아, I a 아 예뻐. 짱인데. 오. 이짱맛있다 여기가만 넘으면 돼.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제일 어려워. 아빠 기서번 했어. 1번1번 100번. 100번이 뭐야? 이나 여기서 100 떨어졌어. 100번. 1 times. 번 떨어졌어. 타임즈. 그래서 아빠가 첫 사각형인 문제 알아? 뭐? 벽으로 띠면 돼. 벽으로. <웃음> 여기 이렇게. 벽에 붙어서. 오. 케이 이런 이건 문제 좀 나. 이거 봐. 이거 봐. 그리고 마지막 건 스킵해도 돼. 할수할수 있으면. 멀리 띠면 돼. 그래서 그냥. 뿅 뛰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예! 천천히 you can do it. <웃음> you can do it. y <웃음> o 왔다. 기다렸다, 밑에 있을 때. 그렇지! 잘하고 있어, 샬롯. 샬롯, 여기 컴당, 침착해. 알았지? 할수 있어, 침착해. 여기만 넘으면 끝이야.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 아, 다시 한 번!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언젠가 할수 있어 샬롯 We can do it! 해봐!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그렇지 This is Sparta! 끝으로 뛰고 싶으면 끝으로 뛰어도 되고 아빠는 벽에 붙어서 하는게 편했어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멀리! 롱 점프! 오케이! y o 이가 o t i 샬롯 어디가 어디가! 조심조심조심 기다리면 여기 올라올거야 바위가 올거야 어 왔어...뭐야? Mm -hmm. 가자! 오 예! 예예얘해주신우 a r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어, 확실하지 않으면 점프하지마 알았어? Okay. 여기 보여?있죠? 점프 예…아는 박스 있어서 박스 있는데 예!!! Yeah! Yeah! 대리 어 아, 아빠는 백팩 백팩 꽉 찼어. 에이, 컨그레추얼즈. 축하해. 축하해, 샬럿. 예. 대박. 완전 기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샬롯도 라바 피싱 로드를 구했어요. 와, 완전 기뻐. <웃음> wow, <look at> <웃음> 와, 와 나도 이거 들어봐야지? 짜란, 이거 봐. 아안 돼, 달란. 아, 똑같이 생겼네? 응. 우야, 우야. 우야, 냠냠냠냠.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용암에서 사는 피쉬야, 용암. 라바 피쉬. 하하하하하. 여러분, 이 비디오가 즐거웠으면 좋아요 한대빡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바이 찰칵, 찰칵, 찰칵기.